안녕하세요. I am Tool입니다. 벌써 20편째입니다. 아,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공구 유통 회사가 전동 공구 AS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린다고 했죠? 보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아 이거 제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본사에 as 기사님이 없습니다 이건 또뭔 헛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이고요 그러면 보시는 as 소홀히 하냐 아 그건 아닙니다 보시인데요 as를 소홀히 하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름때에 손 묻혀서 직접 수리하시는 as 기사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본사에 그러면 as는 어떻게 하냐 100% as 대리점에서 합니다 100%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럼 교환 또는 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냐 아 살짝 까다롭습니다 이제 교환 또는 무상 처리를 원하면 이제 간이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앞에는 이제 뭐몇월 며칠 뭐, 몇몇뭐 6-100을 뭐 얼마에 팔았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고객 뭐 IM툴 전화번호 뭐010 땡땡땡땡 이런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충전기나 배터리 살짝 더 귀찮습니다 지난편 예전 앞에 했던 영상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충전기랑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즉 as가 안됩니다 아니 그러면 초도불량일 수 있잖아 그래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을 하고 싶으면 제품 시리얼 넘버가 필요합니다 보통 세트를 사잖아요 세트 사면 베어 툴이고 배터리 두개고그 다음에 충전기 베어 툴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딱 찍어서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죠 네 요게 흔히 말하는 시리얼 넘버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어서 이제 보시 AS 대리점에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 AS 대리점은 이제 보시 본사랑 협의를 해서 뭐 교환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월. 디월트는 디월 이제 무상 또는 뭐 교환을 원한다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이제 본사 에이스 센터로 보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딱 보여요 이게 이제 소비자 과실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제 무상 as 교환 관련해서는 이제 본사 에이스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유상 유상 권은 제가 지난 편에 언급했었던 땡공구에 맡깁니다 청계천 땡공구 그때 제가 언급했었죠 디월트 최우수 대리점 중에 하나다 라는 참고로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이제 이거 교환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디얼트 본사에서 아무말 없이 교환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수습 때 청계천에서 구루막 끌었었는데요 그때 그 사장님이랑 친해지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맞기다맞기다는 마키다. 그냥 들어오면 이제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맞기다 본사가 영등포에 있거든요. 영등포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그럼 뭔가 밋밋하죠? 이거는 제 개인적, 강조했습니다. 개인적. 개인적으로 개인적 이제 추천하는 AS 업체가 있는데 요여기는 바로 안양의 1등 공구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맞기다 본사 AS 직원이 추천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양대양은뭐 무상수리 또는 교환권 그거는 본사 에이스실로 보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본사 에이스실 직원분들이 참 친절해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유상권, 유상권은 이제 답신리에 땡진공구에 많이 맡겼었는데요 거기 사장님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메이크업 브랜드들도 잘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랑 좀 가까워서 그 서울 본사 영업사원들이 자주 애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임삭아임삭은 그냥 뭐 유상 무상 교환 그냥 무조건 다 본사 거기 오창에 있거든요 오창 as 실로 보냈었습니다 그 저희 집이 공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 유튜브를 하고 저희 집이 이제 보시 디월트 대리점 인데요 그둘 그 브랜드 빼고 이제 다른 요소 다 제외하고 as 로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아임삭입니다 제 거래처 중에 아임삭 대리점 한대도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업체들이랑 이야기하니까 AS는 다들 만족하셨었고 그분들도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임삭 AS가 참 깔끔해서 저는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미러키는 사실 <웃음>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하지 않아서 정확히 코멘트 하기 그렇고요 as 가 들어오면 제가 아까 개항할때 언급했던 곳 있죠 답심리 땡진공구 거기도 미러키 as 대리점이어서 거기에 맡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 산전 es 산전은 저희 회사가 이용했던 곳이 서울 구로의 땡성 종합공구 입니다 어 근데 하지만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뭐라 코멘트하기 좀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회사가 전동공구 AS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어, 전동공구 AS 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